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것은요 바로 어, 카드 한장으로 휴대폰 거치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,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카디스트리 터치가 만든 아이디어고요 오리진덱을 만들 때그 광고카드 대신에 넣어줬던 카드에 이 방법이 쓰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냥 공식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광고 카드든 어떤 거든 좋아요 일단 저는 광고 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, 이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어,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려주고요 자이 카드 한 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광고 카드나 일반적인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뭐 윤곽선이 나타나 있다든가 뭐 아니면 은그 디자인이 되어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원하는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. 뭐 어쨌든 가르쳐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카드를 세로로 반 이렇게 세로로 반을 이렇게 끝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여러분들 이렇게 접으시면 안 돼요. 전 분명 이렇게 접으라고 했습니다. 어 나중에 안 된다고 제 탓하시면 안 돼요. 자,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잘해서 접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아,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 있을 거예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이 모서리를 이렇게 눌러줍시다. 아무거나 이둘 이 중에 하나 그냥 아무나 거 이렇게 잡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 접힌 라인이랑 딱 맞죠, 지금?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눌러서 또 여기 맞춘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자,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이렇게 펴주시고요. 아, 이제 이 남는 카드가 있죠? 이 정도가 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?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다음에 펴주세요.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자, 여기서 카드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뭐 하다보니까 약간 종이접기 같은데, 뭐 맞습니다. 종이접기예요. 자 이렇게 이쪽 라인을 맞춰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. 끝났어요. 됐습니다. 이제 펼치시면 이게 카드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. 이 제품을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 휴대폰을 이렇게 놔 주시면은 카드가 휴대폰을 잡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 카드를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다시 한번 더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네, 카디스트리 터치에서 만든 방법이고요아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태블릿을 거치를 못해요 태블릿이 화면도 크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버텨주지를 못해요 얘네 뒤에 있는 거는 잘 버티거든요 이렇게 잘서 있는데 이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휴대폰 만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